이제 마지막 장민호 가족 입장합니다 우리 여사님 아이고 이거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타다가 가슴 저기 하겠지 선처천 선처해 사장님 선천 선처해+ 선처해+ 선처해+ 이팅해이팅해이팅해 선처해+ 선처해+ 아이고 아이고 선처 아이고 해선처이 선처해+ 선 아이고, 밑으로 좀더 밑으로 내려. 빨리 빨리 빨리, 빨리, 빨리. <웃음> 바꿔. 아. 미유야, 미유야. 오케이, 미유야. 오케이, 오케이. 미유야. 오케이 빨리 오케이, 빨리. 노란색이 아. 안 되네. 아이고 노란아이안되